오늘은 벤츠 님이 선물해준 소세지 모양의 덤플링을 먹어볼까요? 모서리가 딱딱한 만두는 처리가 이제는 동그란 만두가 왔다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새우를 씹는 것 같은 식감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좋은데요 다시 면도 한번 먹고 만족. 새우만두가 덤플링 팝이 그 뭔가 계속 새우 덩어리를 씹고 있는 것 같은 질감을 내주네요. 아까 잘라봤을 때는 새우가 그 일반의 새우만두 일반 시중에 많이 파는데 그 새우만두들에 비하면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새우만두들은 먹으면 이게 내가 새우만두를 먹은건지 뭘 먹은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덤플링팝은 먹으면 아, 어, 이건 새우만두구나. 이거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좋았어요. 그러면 고기만두. 고기 만두도 안에 건더기가 일반 만두들보다는 확실히 좀 실한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고기를 좀 이렇게 갈은 고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만두피가 진짜 쫄깃쫄깃해요. 아까 그 뒷면의 성분을 봤을 때, 타카오 펄? 펄은 아니고, 뭐 그런 거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만두피에 들어가서 더 쫄깃쫄깃한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 그리고 제가 이거 전자렌지에 돌려서 지금 가져온 건데, 그, 월 만두는 요렇게 생겨서 그 끝에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집어서 만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자렌지에 돌리면 딱딱딱딱딱딱 집은그 부분이 약간 말라서 딱딱하게 이렇게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없이 양쪽을 이렇게 딱뭐 소세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자렌지에 돌려 먹고 뭐 이런데 간편하게 넣어 먹기 좋은 면 끊어먹는다고 <웃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면을 안 끊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그냥 먹을 때는 면안 끊고 먹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좀 아무래도 조심을 막 해서 그런지 자꾸 끊게 되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막, 막 이렇게 먹는데 <웃음> 비테로 당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 먹어볼까요? 사실 이게 좀 높고 막 이래서 또막 이런 것도 좀 불편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반 평소에 컵라면 먹을 때 아까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 부딪히는 소리를 안 내려고 마치 구름이를 걷듯 치아가 치아가 닿지 않게 막 이렇게 씹었는데 얘는 진짜 어려운데요? 이게 면의 굵기도 좀 얇고 면이 뭐 불었나? 지금, 오좀 지금은 좀 오래돼서 불었나? 그래서 딱 씹으면 바로 이게 어, 이게 면인가 싶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 딱 소리가 나더라 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소리 안내고 <웃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을까 덤플링 팝은 그냥 덤플링 팝이 맛있으니까 맛있었는데 뭐 이게 라면이랑 만두랑 같이 먹으면 있는 김에 같이 넣어 먹으면 괜찮은데 와 이거는 진짜 꼭 먹어야 되는 조합이야 이거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나지 덤플링 팝은 무조건 라면이야 이런 조합은 아니어서 고기만두는 라면과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라면과 필수로 함께 꼭 먹는 만두 덤플링 밥뭐 이런거 아닌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만두가 맛있어서 어, 라면먹을 배를 만두를 더 드세요 <웃음> 만두를 더 채워 넣으세요 삼양라면을 드셔보셨거나 덤플링 팝이 먹어보고 싶거나 고기만두를 좋아하거나 새우만두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웃음>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셨으면 안 누르셔도 돼요 최고 <웃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근데 덤플링 팝은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안녕~~